아 <목소리도> 지금 벌써 얼음 덩어리에다가 어, 맥주랑 음료수 지금 시원하게 대피고 있고 그래, 소맥 말아먹을 텍사스 셀렉트 생각보다 이게 그냥 맥주로 아까 한 잔씩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제가 어, 광고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 스폰서 광고 텍사스 셀렉트 근데 어, 사람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시원하게 맥주로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네. 주목해 주세요. 예, 오늘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아, 술은 본인 주량껏 좀 드시고 그 다른 사람한테 술 권하지 마시고 예. 혹시나 그리고 술 먼저 많이 드는 우리 남자분들은 야이 앞에 가서 그냥 뻗어지면 되는 거냐? 어 근데 먹고도 정신 있다 그러면 이 밑에 가가지고 술도 뭐 배정해 준대데도잘 뭐 정신은 되고 아무튼 뭐뭐 부족한 뭐거 있으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최대한한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맛있게 좀잘드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기를 구워볼 건데 아, 요게 과, 사실 광고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협찬이나 뭐 광고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시청자분들과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제가 광고를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 맛이 없으면 아마 영상에 삭제가 될 거고 어. 근데 뭐 협찬 받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금 따로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지금 되게 얇게 잘 굽기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뭐도황정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뒷고기 뒷고기 맛있어 보이네 뭐. 아 이거 뒷고기예요? 네 돈뽀왕정이랑 뭐 이런 거 요기, 요기, 요기 뿔왕정이고 요기 뿔왕정, 예 요기 뿔왕정이고 기름 붙어있는 거 이게 두황정 아 역시 확실히 뒷절미살 요거 아 뒷절미살 네. 네. 뭐, 저 뒤에 커팅해놓은데요 요거 여기. 여기 1kg에 만 얼마더라고요 만천 얼마더라고요 1kg에 1kg에 수육 만, 만. 삶고 있습니다 조금 더무너도 삶을 거고요 자 요거는 저희 시골 어머니 김장김치입니다 네, 네. 이거 좀 매콤한 김치인데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좀 많이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몇안 되는 여, 여, 여 성시청자들입니다 네. <웃음> 아, 역시 잡사방송 시청자는 아. 자식의 남자들이 많아요 아, 훈남들 많아요 네, 너무, 너무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따가 또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즐미나게 보내보실게요 또, 여기, 내 20대 때 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웃음> 아우, 아, 잘 먹네, 아우 <웃음> <웃음> <웃음> 자, 우리 큰형이 빅프로아 <웃음> 님예 <웃음> 아니 아니 큰형이 빅프로라고 예, 유튜버 이름.. 유튜버 하는 친구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어, 어, 안주나 음식 리뷰도 이제 자주 하고 있고 옆에는 재유씨 어우 굉장히 미희씨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많이 드시고 가세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맛, 홍어 맛보시려고 지금 오셨는데 자아 <웃음> 생각보다 이 날개살 에 있는 거 냄새 들려오더라 저기 이제 해봉사인데아 음. 여기 코좀 있네 여기 코도 네. 좀 있네 자 영감하게 아 뽑아 젓가락을 얍. 아 우리 또 어, 큰형이 빅보로한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하나 먹어봐 아, 한번 먹어봐요 네 아무것도 안 찍고 소금, 한번 먹어봐요 소금 찍어도 괜찮은데 그냥 이거 안 찍어도 살짝 짭짤음 할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저동원는 이렇게 형한테 배우는거야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녕 맞아버이게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지금 못 씻고 있어 아 <웃음> <웃음> 김치 먹으면 나와서 <더> <웃음>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자와 열심히 먹는구나 한번 먹어봐요 와서 하나씩 먹어봐요 배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요코오코 드실 코, 코줄 아세요? 먹고 가세요아 좋아하시다보네 요인데어 와, 전. 어 여기 초. 아, 이거 초장고, 나는. 어 어, 고남 것도 찍자고, 그냥 드세요. 아, 이게 제일 와, 아, 그쪽이, <웃음> 예. 와 <우와>. 아, <웃음> 이런 느낌, <웃음> 처음에. <처음이야>? 초장 찍어, <웃음> 찍어 드시면 좀덜할거예요 이제. 자, 벌써 지금 홍어가 지금 벌써 많이 떨어져 가고 있네요, 예. 드셔보실 분 만드세요. 우리, 여기 조연신는잘 드시는데 <웃음> 맛있으신가 본데. 조연수가 <와, 웃음> <이럴> 있나? 어얘네죽으주문 그러는데. 조연신는잘 드시는데, <웃음> <친구는 잘> 드시는데? <웃음> 오. <웃음> 이게 향이 원래 나야 되는. 이게 향이 조금 이제 은나는 화한 향이 살짝 이제 올라와요 그 뒤쪽에. 네. 어, 드실 맛인가 본데 오. <웃음> <어어. 웃음> 거부감 없으시나 보네 생각보다 오잘 드시네. 자 김치 이거 이거 하나만 잡고. 쌈장만 살짝 찍어갖고 먹어봐요.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네. 안 먹어봐. 한번 먹어봐요.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솔직하게. 네. 아, 뿌연안 돼? 응. 갱 씌워봐, 갱 씌워봐. 해갖고 냄새가 안 나는데? 응, 음, 니가. 음, 아직 안 익은 아니야? 물 익어. 아, 안 익었네. 아, 사 상품.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웃음> <웃음> <목소리도> 그때 술 먹으면 돼 어, <웃음> 상자 상자, 상자. 시원, 씹어봐 어, <웃음> 이게, 아니, 이게 너무 <웃음> 컸 아니 너무, 양이 너무 많아 <웃음> <웃음> <다 웃음> 자 어떻게 여기는 또 홍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아 이제 그래, 드시죠 아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못 해갖고 홍어 아, 남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아, 좀 준비를 돌봤더니 아, 사사사. 아, 사사사. 아,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아, 사사 아, 아, 아. 여러분들, 잠깐 사이에 왔는데 홍어들다받들었어요 벌써. 아. 아 저한점 먹은 거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 아, 요거에다가. 음. 삼합으로 음. 왔다가 잡아봐야죠그기흠드릴까요 김치. 아, 뭐. 자, 어머니 김치. 아, 기도사봐 아. 음, 어떻습니까? 탄산의 맛이야 아 이럴수가 있나 아 이거 왜못 드시는 거야 아우 자 기릿속에 확 올라오는 요거 저희 지금 구독자 형님이 지금 좀 홍어 라면을 끓여줬어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홍어 라면을 또 끓여줬어요 이거 한번 드시는 거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아, 홍어 아, 국물이 괜찮을 거예요 홍어라 여기 가봐 집에서 아... 오아야 야, 유튜브 좀 하시네 아, <웃음> 오잘드네요 아, 아. 원래 좋아하세요? 아, 오야또홍어라면이거 아, 또, 국물에 홍어 시원함좀 많이 배여있어 이게 아, 음. 홍어를 더 넣어야 되는데 아, 아. 홍어 아. 좀 넣을 게또 봐. 나도. 네. <웃음> 자. 국물랑 같이. <웃음> 와, 진짜. 이상이좀 그 국물이 좀 시원한 느낌을좀배워 들어가 지고 아. 아. 네. 하고 이제 시원하고 괜찮아요, 맛이 어, 원래 홍어가 씹어야지 그 <웃음> 이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어오는 순간 <웃음> <와>. <웃음> 아, 아, 나 군증도예요, 그 이게. 음. 국물이 맛, 국물이. 홍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냥 먹어 아, <웃음> 어, 봐. 아이고. 쫄려 부 홍어 든 거지. 홍어는 쫄라 아. 좀 시원하죠? 같이 같이 같이 홍어랑 같이 네자 네. 여러분 저도 홍어라면 맛 한번 봐야죠 그래서 기침하고 난리가 안 돼? 아 국물이 국물 어때요? 국물? 아맛있는데음 아, 네, 역시 아. 아좀면좀더 아, 먹으니까 좀 나오네 음. 아자 네. 홍어라면 갖고 왔는데 한번 봐봐이 <웃음> <웃음> 시간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어라면입니다 홍어라면은 이거는 뭐 지금 홍어가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웃음> 음, 홍어랑 안 맞는 걸로 <웃음> 씹시네어 이건 그나마 좀먹을거만 하나보네 홍어가 좀덜 들어가서 <웃음> <웃음> 어 못먹겠다 으으한번보세요예 어. <웃음> 네. 살짝 하면서오 어, 괜찮아요? 어 홍어 잘마시네 혹시 싸우시면 하.. 싸우시면 말씀하세요 홍어 보내드릴게요 <웃음> 어, 헿하핫핳핳핳핳핳핳 이제 기침하고 제가 <웃음> 자 홍어라면 지금 워택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여기 또 이..이..이..이..이.. 아우님 또 입에 잘 맞나 보네 어 <웃음> 와우 더센 <또> 거보다 <웃음> 더 심하다 그러니까 <웃음> 이게 홍어는 열을 가하면은 더 이게 좀 세져가지고 <웃음> 어디 어잘 <저>, 맞아 요어 <웃음> <웃음> 여기 또 자, 역시 잡사 팬들 많네 <웃음> 홍어라면 좋아하네 아우 여기 또 홍어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후루루 후루루 <목소리> <웃음> 근데 여러분들, 잡사팬들 저 훈남들 잡사 많죠? 어. 아우. <목소리> 어, 괜찮죠? 이제? 어, 예. 예. 음. 아, 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마솥에 삶아진 수육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지금 이제 어, 시청자분들 테이블에 갑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또사님 홍어 그렇게 맛없었는데 수육 어때? 아 수육 최고야 수육, 진짜. 최고 가정되장 홍어는 안홍어안 되고 수육. <웃음> 아, <응. 웃음> 수육도 맛있게 또잘 먹고 있네요. 아. 수육을 이렇게 양념적으로 찍어서 포장해 찍으면 맛있어요. 아, 수육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굿즈야.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밤1 2 시가 넘었는데 와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들 활기차게 술을 또 같이 이렇게 좀 맛있고 재밌게 같이 먹어주고 있네요. 진짜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참했던 어제의 흔적이네요. 아이고. 자, 처참했던 어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자독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꽃격을 맞은 것처럼 빈병들이 널브러져 있고, 정말 어쩜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는지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최대한 이곳 주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이거 좀 부거하고 콩나물 넣고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역시 해장은 라면이지. 가마솥 음. 아주 그냥 가마솥 라면 지리겠다 해서. 어. 살려고 보니지냐 쥐네 붙고. 아, 씻고 죽겠네,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아. 잘그여졌네 잡아 그냥. <웃음> 어,